안녕하세요, 댕댕이 여러분들, 윤딩입니다. 오늘은 어, 어제 어 제가 랜선 라이프 촬영을 가는 길에 이제 좀 출출할 것 같아서 동네에서 뭘좀 먹을 게 없나 하고 돌아다녔는데 마침 얌샘김밥이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전 깜짝 놀랐어요 돈가스 김밥이 말도 안 되게 너무 맛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오늘 거기에 메뉴 중에 물 쫄면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특이해서 시켜본 물 쫄면 밀면을 좋아하는 덕후로서 기대를 하면서 시켰고 이 돈카스 김밥은 진짜 꼭 드셔보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잘 먹겠습니다 와 엄청 시원해요 엄청 시원하고 이 면이 쫄면 면이라서 그런지 그냥 호로록하면 그냥 얘들이 축축축축하고 이렇게 그냥 입속으로 들어오는 느낌? 음 아니 이건 뭐 먹을 것도 없겠어 그냥 후루룩하면은 이미 없는데 이게 국물이 그렇게 막 빨갛지는 않아요 엄청 빨갛지는 않고 그냥 약간 그 냉면 육수거거든요 냉면 육수에 소스를 이렇게 푸는 거라서 근데 간은 충분히 다 됐어요 딱그 간은 딱 좋아 아 뭔가 조금 새콤한 냉면 국물 같은 맛? 와, 시원해. 엄청 괜찮은데? 새콤달콤. 오, 맞아. 새콤달콤, 시큼, 시원해요. 아, 김밥을 먹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중독적으로 시원하고 호로록한 맛이야 와... 너무 맛있다 예, 돈가스 김밥 먹어야겠죠? 음돈가스 김밥 다른 집에도 많잖아요 근데 여기서 먹고 진짜 마음에 들었던 게 되게 부담스러운 맛이 아니에요 뭔가 깔끔한데 다른 데서는 돈가스 맛이 굉장히 진한 돈가스 김밥이라면 뭐 초밥집이나 막기 같은 거 이렇게 팔잖아요 이 김밥처럼 해가지고 일본식 김밥을 먹었을 때 그런 맛! 음~~ 양배추다 보니까 돈까스 두 개랑 오이랑 양배추 우와 아 피클 피클이 들어가네 요렇게 이렇게 들어있어요 진짜 실하게 들어 여기 진짜 맛있어. 와, 맛있다. 이 집밥 잘하네. 이 미끄러워서 잘안 들어지네. 만족 너무 너무 맛있어. 김밥 딱 먹기 조금 좋은 크기지 않나요? 음 옛날에 참치 김밥이 제일 최애였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돈까스 김밥이 맛있는 것 같아 음... 조금 남겨놔야지. 엔딩 때 먹어야겠어요. 사랑에 빠질 것 같아요. 응? 음 아, 물 쫄면 더 먹고싶다 한줄 반 조금 안되는 양이에요 두줄 시켜서 좀더 담았어요 음 그리고 매우 조화로워요. <웃음> 세상에 맛있는 음식 너무 많아. 응, 음, 이게 진짜 이거 봐, 돈가스가 이따만한 게두 개가 들어있으니까 응. 음? 맛있 약간 목막힐 수 있어요 그럴 때 국물을 아, 다 먹었다. 네, 오늘은 제가 염짐 김밥에 물쫄면이랑 돈까스 김밥을 먹어 봤는데 어, 물쫄면이 굉장히 저는 매력적이었어요. 김밥도 어제 반 해가지고 오늘 또 시켜먹은 거지만 물쫄면이라는 거를 처음 먹어봤거든요 저는 그냥 뭐비빔쫄면만 먹어봤지 이렇게 막 물로 된 냉면 같은 그런 거 처음 처음 먹어봤는데 냉면보다는 밀면에 가까운 맛이에요 이 소스랑 면이랑 되게 잘 어울리고 쫄면 면발의 그 탱글탱글함? 탱글탱글함의 식감도 너무 좋고 호로록 할때 기분이 너무 좋아요 호로록 하면 뭔가 이렇게 올라온 애들 있잖아요 이 면이 딱 그래서 입맛 없을 때도 잘 먹을 수 있을 것 같았고 돈가스 김밥은 진짜 여러분들 꼭 드셔보셨으면 좋겠어요 너무너무 맛있어요 다른 메뉴를 아또 시켜보고 싶다 어? 다른 메뉴도 괜찮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완전 괜찮습니다 네 오늘도 제 영상 맛있게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맛있는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뿅